야 보자 보라색깔 뭘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보라색 보라색은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없네 응그 빨간색깔은 나중에 그걸로 하려고 레드스톤 광석 같이 생기게 만들려고 뭐지라이 인가 으악! 동생 오는 응. 소리가 혹시 야 꺼내 <웃음> 그렇구나. 걸렸네. 친구 어딨는데? 어? 니네 난... 동생 춤치고 있어. <웃음> 아, 고통있다. 이 자꾸 내 얼굴 보라. 아... 야, 이거 원래 니네 것도 C 누르면 확대되나? 이게 내장대 있구나. 덕구 C 한 번만 눌러봐봐. 확대되나, 니꺼? 네 근데 것도. 왜 상자가 안... 있냐? 하나, 둘, 셋 여기다 여기에 보물 상자가 안 보이는 거냐 도대체 270도를 돌리고 페이스트 오케이 레일하고 이거 뭐야 음 이렇게나 파는데 안 나온다 응왜 음. 없지? 그 보는 상자 밑에 있을걸 얼마나 밑에 있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 줄은 알거든? 나 지도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마인크래프트 어... 그거 행정구역 지도 보고 찾아봐봐 네. 어느 동네인 줄은 알수 있다 이거 지금 나는 그 나중에 땅 파면 매워만 나도 소리 엄청 끊기고 마크도 렉먹 엄청난 작업 중이다, 지금. 나는 렉 없고 잘 만들림. 나는 렉 수시로 걸린다. 셋, 넷, 넷, 넷. 다시 불을 올려야 되나 어 맞네 아 근데 궁금한 게네 동생은 왜 자꾸 내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제일 궁금한 이유 왜, 아. 왜 자꾸 여기 오냐고? 아니 왜 자꾸 얼굴을 보러 오냐고 다른 곳도 아니고 아만이야아 얼굴 나 얼굴 호박으로 숨기고 다녀야겠다 호박 응, 겉. 어, 나. 어, 나 말이야. 응? 응? 나 말이야. 몰라. 몰라래. 그래. 어. 1번 함 찾았다 나을 이렇게나 파지 꼈는데 왜 안.. 어디 있는데? 응 음, T.P 해봐봐 잠깐만.. 넷.. 다섯.. 여기 어 <susur> 이번엔 그게 없네 보물이 무슨 동에 있을까요? 보물. DP 해볼까? 여기가 12번 13번부터 하면 되겠다 왔다 어디? 아, 여기 거기구나. 아하. 니네 해수욕장 앞이네. 뭐 짓고 있는데, 이거? 응? 뭐 짓고 있는데? 찾았나? 어. 어디 있는데? 이 앞에. 응? 어? 뭐 짓고 있는데? 이거, 음. 이게 지금 물물 물 차단하고 있다 열심. 아 스폰지 쓰면 되지 그냥 그래. 보물 찾으면 관광 특구 되는 거가 여기도. <웃음> 그거 뭐 모르겠다. 근데 보물은 뭐 찾고 있다. 일단 메워 봐봐. 이게 치우고 왜 하필 바닷안에 있을까요? 오리아무로 어, 치우면 뭐, 이거 나중에 치울 때는 나한테 말해리 내가 그냥 없애버릴게 어? 이거 아니면 관광특구로 쓰자 저것도 으악. 아 나랑 꽤 가까운 데 있었구나 잠시만 됐어 뚫렸네. 응. 응. 음, 여기까지 음, 했고. 약 중간에 플라스크 계속 생긴다. 오빠. 음. 봉으로도 있지. 270도 돌리고, 비스트. 음, 뭐야? 알았어. 야봉물은 얼마나 파야나오는거냐 딴거 나 한번도 안해봤다 쉬바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나 X,Y좌표는 알긴 아는데 그 Z좌표를 못아 X,Z좌표를 그럴 수 있는데 Y좌표를 못고해가지고 어디 있는줄 모르겠다 야 X,Z만 있으면은 그냥 그 위치 하면 되는거야 이거 몰라, 근데 좌표 구해질 줄 모르겠는데. 나 지도 있는데, 한번 볼래? 지도. 나중에 거기 주변에다 아이템 액자에다 박아봐봐. 응. 음. 복사해서. 아, 도대체. 도대체 어디 있는가? X 표시만 돼 있으니까. 뭐, 뭐, 뭐, 뭐. 잠만 나갔다 들어야겠네. 됐어. 오, 베드로. 데드러이 데까지 파보는 여기도 아니라면 이 옆을 파지 낀다 여기서 페이스트 한번 해 아 여기 자꾸 왜 이래 얘네들이 많냐 여기 이렇게 하겠네 석영블록 그 남파선에서 준 정품 맞지? 어 정품이다 이거. 아또물 들어온다. 이게안 예, 돼. 네. 스폰지가 좋은 이유. 어 찾았다. 찾았나? 어. 씨발, 찾았네. 어떻게 있는데? 일단은 아. 주변에 봉쇄한다. 아 이렇게 서무져 있네 아 바다의 심장이 여기서 나오구나 어 여깄네 익힌 대구 뭐야 <웃음> 먹으라고 익힌 <이> 대구 <웃음> 찾았으니까 야 참이다 이녀석 야 이거 근데 응. 여기 가운데 섬 있는 거 어. 바다 렌트에서 다른 것만 바꿔도 예쁘게 되겠는데 락조용물이다 응? 그거 네가 보물 파한다고 만들어 놓은 거 학구해수욕장여기서 내리면 바로 볼 수도 있다 <웃음> <웃음> 참고로 거기 환승선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여긴 제일 밑에 기바람이 있다 어딘데? 기바람까지 땅 파놨었다 저거 하나 찾겠다고 음, 매우면 되지 싫다 이대로 둘거다내 고생의 산물이다 이게 나중에 정리해놓을게 거기 락. 안 돼요 이런... 덕후의 탕광루트 <웃음> 탕광루트 <탕궁> <웃음> 탕광루트 말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구멍으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무색하게도 꽤나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고 말았는데 <웃음> 그래서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한다 약 죽진 않았습니다 <웃음> 쓰러졌다 그냥 쓰러지기만 했다 하지만 고지않아 두발로 일어났습니다 <웃음> 아 어, 근데 이건 생각지도 못하게 존나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잠깐만 온도 한번 쳐야겠네 기반한 구역에 빠지면 걸어갑니다자190어 <웃음> 뭐야 90 아니야? 어나 자꾸 헷갈리네 하늘에 다리도 고구만 16번 그거 네가땅 파다가 무너졌던 그곳에 있다나 지금 어 근데 예쁘게 무너졌는데 동굴이 있었구나, 이 섬에. 여기 여어인지 알지, 너. 형? 응? 어, 와규 왔네. 윤? 어? 야, 와규 니 끊긴다 말. 맞아. 난남 근데 지금 <웃음> 어? 뭐라고? 응? 왜안 들리냐 나잘내 거야. 어? 나 라카 742번이었잖아. 응. 까먹었다. 아 742. 응. 오케이. 아 오케이. 아왜 이제 씻고 나오나? 어. 오케이. 야. 내가 여기다 이걸 왜 박았냐? 이 신발 들고 가 줄까? 신발? 아, 아, 아, 언젠간 내가 한번 찾아갈게. 왜한이왜 네, 음. 신발 빼? 배... 아, 그거 노란 거. 아, 케시 그거 어, 언젠간 내가 찾아갈게 그냥. 어. 언젠간이다. 어. 뭐 찾아갈수도 있다 원도 민규 궁금한게 있는데 핑크색깔은 무슨 모양으로 해야되냐 스크린도어 뭐로 무슨... 하지? 보라색이랑 핑크색 할게 없다 노랑색은 그나마 할게 많았는데 당근 랩쿠자 플라스크 약약 그건 괜찮잖아 생각보단 어. 당근. 어. 용량 응 당근 이보은 이용량 꼴등 요 우선 공사 완료 박수 아이 17번이다 <웃음> 270도 돌립시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번 페이스트 으악! 또 뒤로 된다 온도 180 페이스트 야, 야, 지하철 여기 갇혔다 좀, 미안하 으 그대로 놔둘까? 어, 나둬라 무관심이 최대의 공포다, 이 녀석 아기하고 꺼져, 꺼져, 나와 나와라고 좀비 타킹 일어나고 있다 죽여라 어, 뭘... 근데 사막머리 이 요, 디지시 자 엄청 가까웠네. 응. 라면 맛. 고, 장 내전거장인데. 2호선으로. 오. 어. 어, 나왜 TP되냐? 나 지금 여기 있다 음, 체육공원역 음. d c 시티에서 바로 보이는 플라스크역 그 다음에 니네 집 앞에 역 만들어줄까? 그냥 음... 임시정거장 덕구 집 앞역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다섯 번야니 네 상태 왜 그러냐? 몰라 니그 네 상태 너무 이상한데 하나 둘 그거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유튜브 야 오늘 니네 컴퓨터 상태 너무 이상하다 응? 음? 아 별로.. 아, 나는 별로 안 이상하거든 유튜브? 아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놀람> 동생 등장.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시도 올려서 그런가 메모리 사용량 한번 봐야겠네 커널 어, 딜앞땐 아,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 파이 파이 파이 파 파이 파 잠시 꺼 o 야겠다 e m f i r 나가기. We got them.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 며칠 전에 갔다 왔다, 나. <웃음> 민규랑 같이. 시바, 엔더월드가 왜 여기 있어. 일부러 그 안에 만들어놨다. 왜? 네. 아. 사막말 공사하고 있나? 관광, 관광특구가 이거? <웃음> 아니, 그러니까 신전이라서 있는 거다. 신전에 엔더맨 신전이 있다. 팩3호선 20번 드래곤 어디? 나. 우리가 5시다. 드래곤 이미 뒤졌었나? 응, 이미 뒤졌다. 어. 진지 노래다. 네, 물 같은 거 설치돼. 물 같은 거. 안될 어... 걸. 아예 마을을 지어버리고 싶다 마을 이미 있다 이가 거기 새로운 구다 엔더월드 안에 마을 짓고 싶다 여기 관할 구형 구청장이 없다 거기 있다 내가 저번에 임명했긴 한데 해고했다 거긴 굳이 마을 안 지워도 된다 근데 갈 일이 없다 지하철도 하나밖에 안 온다 그리고 <웃음> 하나밖에 그 다음 세대 엔더 드래곤 알을 얻었습니다. 이제 죽이면 된다. 엔더 드래곤 이거 부활 부활을 어떻게 할수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크리스탈로 하는 거 아니었나? 크리스탈이 있나? 꺼내야 될 걸. 그래.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넣고 콘크리트는 뜬다. 콘크리트. <웃음> 얼마나, 콘크리트로 떻게뜯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 재료인데 콘크리트가. <웃음> 겨우 엔더맨을 부화시키아 여기 있네 엔드 수정. 이거는. 부활 시켜야지. 그네개한번 해봐 돌려봐봐. 그리고 부활하면 그 세네로 마구 쏘면 된다. 위 같은. 파이. 현재 부활을 시도 중입니다. 지금 촛불 올리고 있다. 음. 마지막 촛불이다, 이제. 부활되나? 촛불은. 그거, 그거 비추는 거 알로 가제. 안... 안 간다고. 오케이, 요거 다 만들었다. 아, 이게 왜 터지냐? 저장하는 거다. 이거 부활, 어게 어떡... 부활? 몰라. 여기. 그건 모른다 <웃음> 어? 한다 된다고? 부활한다 부활하면 그 쇠내로게 한 죽이면 된다 금방 죽는다 저것도 스크린로 하나 달아야겠네 아 귀여워 뭐야 철창으로 둘러싸인 데가 있네 오셔 저... 니네 1.9 이후로 엔더 안 가봤나? 몸 많이 바뀌었더라 나 이버, 그때 두 번째로 간 거여가지고 봤다. 엔더월드 아세 번째인가? 막 기억 안 난다 파이파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잠을수 없을듯 다지면서 계속 화살 쏘고 있다 음. <웃음> 이 2억에서 이억두두두두두두 대공포 대공 가도 도망간다 싸우려 <웃음> 엔드드레곤이 아파합니다. 이건 괜찮네, 밀란무 어. 엔드 해방, 죽었다 또 죽었나? 어, 두번 죽었다 아니, 왜 나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엔드 그 들리는데 <웃음> 왜 나한테도 들리는건데 엔드가 또 뒤져졌다 그 다음에 경험씨 다 주워라 그럼 나처럼 된다 신네. 자 다시 한번더 부활한다 <웃음> 세번 죽인다 렉 먹었다 또 부활 시작 안 한다 한다 아또 왔다 상이 엔더 또 온다 음. 자, 드래그 린, 트레, 나레잉레 트레, 다 팔을 싸도 소지래 싸지잖아. 오케이. 음. 괜찮나, 벌집 모양. 보라 색깔은 에이션트였대. <웃음> 만들 수 있을지가 많젠프레이입다 젠프레이입니다. 야, 곧 죽는 소리 또 들릴 거든 응. 죽는다. 야, 또 들린다. <웃음> 저거 맨날, 나까지는 왜 들리는 거지? <웃음> 경험치다. 띵. <웃음> 야, 엔더, 하나, 엔더 드리고 하나 죽일 때가도 레벨이 1오르는난 응. 74레벨 됐는데. 다 주웠는데. 죽일 때마다 하나씩 더, 나간다. 너 나온 휴양지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그거 안에는. 아, 여기가, 여기가 엔더 주고 나면 나오는 거기구나. 그거, 거기 갈게 없을걸? 근데 날개 있긴 한데 안 떼놨다, 내가. 일부러 안 뗐다. 일부러. 그럼, 원래 엔더월드는? 원래는... 드래곤 나오는 엔더월드하고 요 휴양지 엔더월드하고는 또 다른 다르... 음. 어... 어... 뭐나면 휴양지네 말 그대로 거기는 근데 볼... 후렴... 볼 후렴초? 야 후렴초는 뭐냐? 음? 후렴과하고후렴과하고 후렴초는 뭐하는 건? 몰라? 야 식물인가? 아 그거 아뭐 말하는 줄 알겠다 그게 그냥 식물이다 게임 끝에서 만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건 도시인가? 사람이 안 사는데 아닌데 벌집 모양 별론데 이거 으악 음... 아, 실코구나. 이거 실코가 있네. 아, 닌데 벌집 모양 말고 다른 걸 해볼까? 아, 이거 상이 맨날 오는 거 짜증난다 이거 싸서 없애야겠다 오, 어, 수선, 화염으로부터 보고 그거 그냥 놔두는 거다 폭발로부터 보고 물갈퀴 뭐 어, 이런 것도 있네 아마 우리가 안 뒤져가지고 그대로 다있을 거다 날개까지 그런데 나도 이따 안 꺼냈다 그냥 놔두 놨다, 그거 유품이다 이제 엔더 드래곤 유품이다. 근데 거기 엔더 드래곤 미심 안 좋아가지고, 초대가. 엔, 엔, 엔더맨이 화나, 화내더라, 드래곤한테. 화를내나 음. 자홍색 현수막이 있네? 뭐야, 씨발, 샬코 두성이거 엔더맨 건물 안에 있는 거 하나 발견했다. 건물 안에 있는 거. 왜 거기서도 고문하고 싶나? 후후후후. <웃음> 지우물약인. 오, 여기도 셜커가 지키고 있는 겉날개 하나가 있군. 요 이거 별로 더... 노란 색깔은 이거 별론데 철사 효율 내구성 철사 섬세한 성기 효율 내구성 레전 사탕무시엿 보호 내구성 가시 보호 내구성 효율 행뭐 화염으로부터 보호 내구성에다가 뭐 다이아도 있고 음. 상자 뭐 많이 들어있는이 서버 견지 뭐 322일 됐다 <웃음> 아 이거 배였구나 하늘에 떠있는 이게 집이 아니라 배였어 돌아올 때 포탈도 먼 타면 된디 간디 저거 TP하면 안 되나? 안될안 될걸? <웃음> 안, 안 되나? 음 그냥 이름 만들지 말고 <웃음> 발광석. 어, 어, 또. 위가 뜬 파이. 아닌데, 벌집 모양 말고 노란 색깔 또, 괜찮은 게 없나? We got them. 어, 호왜 위가 뜬 파이어라도 발견했나? 아,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다. 엔드 수정은 아무 때나 설치 안 되지. 기반하면 음. 안 되나? 기반에면될 걸? 그것도 정해진 자리 아니면 또안될것 같아. 음. 모들를 위하여 이거 다 때려 부숴 발광석 코를위 하여 록타로가 그대로 부수고 아라이어스를위 음... 하여 아 아이어를 위하 에, 네. 아니다. 이거 말고. I t i n k 엔더마을에 집 하나 짓고 있다 거기다 집을 왜짓는지 심지어 엔더시티에 엔더, 엔더 시티에 있는 그 건물 꼭대기에 짓고 있다 아니 거기다 왜 짓는데 집야 그거는 때라 <웃음> 왜? 일부러 그 파손 안하고 놔뒀놨다 했다 아이가 내가 일부러 부러... 이미 거의 다 지었다 <웃음> <웃음> 이상한 데다 집 짓고 있다 이제 말고 팝파지 모양 이제 곧 엔더맨들이 시비하러 올것 같다 집 지었다고 신고할러것 같다 어쩌다 보니, 완성된 모닥불 모양. 어? 안 돼? 아니, 니, 네. 야, 거기다 매집 짓는데, 근데. 어, 짓고 싶어졌다. 하다 보니. 때로 부순다. 아니, 아니, 그걸 짓지 말고. 야, 그렇게 지어봐봐. 재료 똑같이 해놓고, 좀더 크게 확장해봐라. 재료를 근데... 똑같이 하라고? 이미 음. 음. 나무로 모양도 다 잡았고 내용물까지 배치하고 있야 그거 시청 건물이다 거기 <웃음> <웃음> 생각해보니까 거기 시청으로 쓸라 했네 야. <웃음> 괜찮지 않나 시청 건물인데 안엔 책밖에 없다야 몰라 나중에 한번 구경이나 갈래 <웃음> 아 근데 그거 할 수도 있어가지고 엔더지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 있다 이거 바꾸면 어? 다시 지어야 된다 바꿀 수도 있나? 어 바꾸면 다시 어... 지어야 된다 그건 처음 알았다 야 덕구 여기 와봐 음? <웃음> 왠지 그래. 몰라도 이거 모닥불 모양 됐는데 <웃음> 지하철 역인데 모닥불 모양 됐는데 모닥불이면 괜찮지 않나? 이 그대로 쓸까, 이거? 노란색인데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응 음. 뭐다 아, 나중에 내 주변에서 자꾸 물건 파는 쟤좀좀 좀 죽여주면 안 되냐? 물건 <웃음> 죽여도 또, 온, 또 온다 죽여도 또 오니까 포기하는 게 어때? 우리가 <웃음> 죽여보라고 해, 이거는 그렇게 거슬리나? 응. 음. 근데 왜 시청 건물에다 그런 걸 짓니? 괜찮아요? 이런 걸 지어도. 심지어 책장 투성이야 여기. <웃음> 조만간에 엔더들이 여기에 항야로올 수도 있다. <웃음> 잠깐만. 이제 지붕 덮음의 끝? 뭐라... 지금 지붕 덮고 있다 이거를... 음... 솔직히 뭐 지었는데 이상하지만 않으면 다 되는 거다 무조건 <웃음> 이상하진 않다 위치가 이상한 것뿐이지 이상하진 않다 <웃음> 위치가 안 좋은 거지 이상하진 않으면 상관 안 쓴다 나는 이제 문장만 따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중에 수정해도 되나 그러면 야, 대문이 어... 이상한 <웃음> 색이거나 이상한 색이다 따, 다른 건다 되는데 대문이 이상한 색은 안 된다 괜찮다. <웃음> <웃음> 이상한 색을 아는데. 아, 여기 있네. 지도. 쟤는 아쉽지만 이상한 색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상한 집 짓기. 거기서 살래? <웃음> 아, 사는 거는 됐다. <웃음> <웃음> 그거 다 쓰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아무 의미도 없어. 애초에 더 좋은 집들이 따로 있는데 뭐 굳이 이런 데서 살겠나. 왠지 몰라도 모닥불 모양이 된 이역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됐다. 집 완성이든. 나중에 스샷 찍어서 몰래 나. 야, 스샷 찍어봐봐. 어 잠만 깃발 달아야 한다. 도대체 뭐가 완성된 걸까? 좋았어. 자 일단은 한샷 찍었어. 보자 물만들었길래보내줬네안보내줬어야 <웃음> <웃음> 어? 지하철 욕 왔다 <웃음> 안보내줬다 뭐지 지하철 욕왔 다시... 계속 저... 저건 좀... 아트 프린트 스크린이랬나? 아니까 프린트 스크린 해도 된다. 전체화면 이면. 근데 프린트 스크린 해놓으면은 계속 저 게임으로 적었던단 말이야. 음. 그럼 F 2 눌러서 마크로 보내 마크 스크린샷 폴더에서 보내는 게그방 스크린샷 만들면 음. 어떻게? 할까? 그거 모드 어디라는지 다 음. 알지? f 이게 어디로 저장됐는데 모두 스크린샷이. 어디로 넣는 줄 알지 어어 어, 거기 그쪽 잘 찾아보면 스크린샷 폴드 있다 아 그쪽 레일로디 스크린샷 아 보냈다 마크스 크리즈 볼까 <웃음> 이상하진 않은데 색깔만 갑자기 이상한 색깔 생긴 거빼고는 없다 그냥 그냥 저거 그대로 놔두죠 <웃음> 아주 좋 혹시 몰라서 저기 시, 저 저국의 시장이 되는 사람은 저기서 살아야 되니까 놔두죠 <웃음> 아, 내부를 약간 더 꾸며줘야겠다. 어느 희생양이 오게 될지 모르니까. 너, no. 아니야. <웃음> 어, 덕구 나중에 이거 지하철역 한번봐볼래 불, 진짜 불모양 만들었다. <웃음> 아니다 밑에 장작은 넣지 말자 이게 더 이쁘다 불만 있는 게 사방에서 엔더맨 소리 들린다 항의하러 오는 거다 거기 나보이 항의 소리. <웃음> 항의의 목소리다 나는 그런 항의어한테 나는 물리를 선물하겠다. 일단, 시끄러운 셜커 새끼들 대가있 다. 아, 야, 그거 안 된다. 그거 멸종하다. 나 걸렸다. <웃음> 그럼, 엔더맨은 죽여도. 어, 엔더맨, 엔더맨은 죽여도 안 걸리는데, 셜커는 죽이면 걸린다. 안 죽이도. 죽여도 안걸린다 뭐냐 못했이 니놈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디있냐 어? 셀커 멸종위기 락 어, 이거 멀리서 보면 여, 괜찮은데 왜 가까이서 에 보면 구려보이지 뭐가 이거 픽셀아트 음, 그런 그건 다 공통점 아니었나 음. 픽셀아트가 다 저거는, 봐야 된다. 진짜. 뭐, 뭐야, 이게 모닥불이야? 진짜 불모양이다. <웃음>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불모양 됐다. 뭐야, 이거. 저 상인 새끼, 상인 새끼 뭐야. 저 죽여. 이거 자꾸, 어어? 거린다. 이거 자꾸. 뭐 유리 쓰레기지? 파는 물품 이상해. 보가지를 땄나? 보관 가치도 없다. 너도 똑같은 내용이다. 소 죽어. 좀 있으면 몬스터 나오겠다, 근데. 노란색 고선 오늘 3호선까지 스크린도 다 했다. 닌텐도 지금 동물 박멸하는중 아니다 정확히는 렉 방멸이 절존새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렉을 먹는 거야 알았어 다 죽여 죽어 죽어 죽어 사방 일단 빵내했다 아니 아직 다된것 같진 않은데 음 어느 놈이야 와규물 안에 이제 안 좋은게 생기게 분명하다 아니다 와규물이란다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녀석들이 생길게 분명하다 <웃음> 우리 아파트로 간다는 나는 내가 지을 곳을 또 정했다 어디? 집 지을 곳하나더 찾았다 어딘데? 근처 언덕이다 또? 모닥불을 모닥불로 표시했다 아. 아 야야 여기 또 들어왔다 아파트 안에 맨날 들어온다, 이가 아, 맨날 쫓아내야 된다, 이거. 자, 난, 부지를 정했어. 사망. 너. 저 형. 사망. 좋아. 난 건설부지를 정했어. 또, 그럼, 요 안에 애들 생기겠네. 몹들. 그냥, 안에 불을 배치하지 않으면 계속 생길걸. D-Day 한번 해야겠다, 여기. Let it for bell! Let it for bell! Let it for bell! Let it for bell! 나중에 D-Day 한판 하러 가야겠네. 흠. 디데이 할래? 그럴까 말까? 디데이다 니네 집에 있으면 어떡할래? 졸여야지 디데이다 <웃음> 있으면 디데이다 특히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특히 있으면 안될건 없다 그냥 다 없어야 한다 니네 집에 개미도 안 되나? 개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나무집이라서. <웃음> 니네 집에 스켈레톤은 안 되나? 스켈레톤? 어 걔는 나둬라 음, 나중에 뼈다귀 저장고로쓸수 있다. 스켈레톤 이열마리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그리 많아? <웃음> 진짜 뼈다귀 저장고인데 그정도 <웃음> 뼈다귀 저장고나 218호 이제 나중에 볼까? 그거 다 비료로 쓸거든 <웃음> <웃음> 지금 비료로 만 비료로 농축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좋은 생각이다 <웃음> 218호에서 보자 난 이미 왔다 난 지금 모닥불로 표시 중이다 그 다음에 혹시 독가스부터 뿌리고 진압해야 되나 어 상관없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소독이다 218호 준비됐다 레 e t i 디데이 한번한번 해야겠지 레 e t i 레디 폴 l 레디 폴 벨. 레 e t i 좋아 준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습격이다 이 녀석 Let it pull 218호에 있던 스켈레톤는 몰랐다 자기가 습격 당하게 될 것이란 것을 그들은 몰랐다. 왜요? 좋았어. 내 건설부지에다가 모닥불을 잔뜩 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어디, 어디냐고? 그 말이라고 해. <웃음> 2 1 8으로 <웃음> 가는 것도. 2 1 8로작전면 침략, 임페스티드. 들어가자. 레 it... 뭐야, 디데이 다이레레레레 이제 마구, 이제 독가스로 얘네들이 시야를 방해했어. 근데 여기 불다 붙여놨는데 여기에 뭐가 생길 리가? 이거... 네가 부렸지, 놈아. 놈석다잡았다 니, 네, 니가 만들었지. 불. 혹시, 디데이 할, 방역할 거 있으면 부를게, 다시. <웃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집 관리는. 으악! 314호, 이 녀석. 3백 14호에 스켈레톤이 발견되었 야, 그냥 저번처럼 그거 뭐냐. 그, 그, 뭐, 명령은 커맨드 블로그로 하면 안 돼? 싸그리 쓰러보니. 괜찮다. 비데이다 바로 라디 <웃음> 풀어! 가스 뿌린 다음에 바로 그거 쏴서 죽였다. 어우 깔끔하네. 근데 어디서 거미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디 있지? 혹시 414호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기정 아니다. 이 방이 아니었다 어? 어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지? 교묘소들이 는데 네? 음. yeah. 이거야 커맨드 명령블록으로 구역 내 모든 생물체 제거 같은 거걸어놔 어, 나중에 걸어놔야겠다 일단은 시, 습격을 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다 죽여라 습격 중이다 으악 찾았다 너였구나 난 빠져나간다 기에 끼에 잠깐만 4 1 9의 거미가 두 머리 이랬다 이 녀석 처참하게 살해당해였다 살해 당연 살해지 뭐야 어디서 좀비 소리 들리는데 어디야? 어디야 이거? 아난 가스 테라 좀 먹어야겠다. 어디야? 어디야? 404호. 언니 어디 있지, 이거? 아니 음, 소리만 들리고 없는데. 3층이 분명하다. 2층이 없는데 2층인가? 좀비가 자꾸 소리낸다 으아 찾았다 이 녀석 너 혼자 거기서 조용히 걸어다니면 모를 줄 알았지 이 녀석 디데이다 나간다 는아 503인 것 같다 보자 503야 503호였다 너이 자식 동생. 오빠 놀아줘 동생 침공 응. 됐어